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골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BSC 뉴스 채널에서 올라온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오픈 메인넷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어 되어 있는데 딱어첫그 일단 서두부터 멘트가 조금 셉니다. 그 그러니까 CEO들의 예, 예 최근에 이제 그니콜라스 박사 친다 팬박사두도 가는 말인 것 같고요. 어, 이두 분의 박사들의 최근 발언은 오픈 메인넷에 빠르게 진입하는데 어, 좋은 징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 파이네트워크의 두 박사가 팟캐스트 101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좀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 같습니다. 자쭉 읽어 내려갈게요. 파이네트워크는 3년 이상 유기적으로 성장해서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많은 사용자가 공식 메인넷 도착을 기대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사용자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2021년 12월 어, 폐쇄형 메인네트워크 출시 이후에 2022년 3월에 파이코어 팀의 주요 블로그 게시물이 게시가 되면서 커뮤니티를 업데이트하고 메인넷 진행 상황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게시물은 2020년 3월이나 6월달쯤에 오픈메인넷이 도착할 것을 예측을 했지만 현재 지금 12월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메인넷 오픈에 대해서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 메인네트워크의 주요 문제는 KYC가 문제인데 어,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어,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크립토10의 팟캐스트에서 파이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카칼리스와 칭더펜 박사의 최근 인터뷰 내용에, 어, 메인넷의 그 알림을, 어, 이제, 일종의 그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 팬이 파이네트워크의비전에서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의 진전을 예측하는 아래 트윗의 발췌문을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에디 카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트위터를 뭐 가보니까 팔로우가 8천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그, 지난 그, 여기 팟캐스트에 나온 여기 이 그, 어, 음성을 여기다 녹취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어, 내 의견으로는 많은 그 파이오니어들이, 어, 이번 달을, 어, 계기로 많이 떠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이 6개월 안으로 어또 6개월 어 6개월 안으로 이것이 프로젝트가 어떤 그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어, 6개월 동안. 뭐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14일 동안 오픈 메인넷에 대한 기대를 어, 가지고 있었는데 어, 현재까지도 어, 어 되고는 있지 않다. 메인넷은 아직까지는 어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 까를 이제 좀 한번 어, 봤는데 어 이겁니다 일단은 그 캡처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리는데 파이네트워크 팟캐스트의 인터뷰에 어, 여기에 초 이제 어, 초청이 돼서 이제 어,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문 1답식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진행자가 어, 파이네트워크는 디지털 통화이기도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유저들은 이파이오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소셜네트워크를 현재는 메인네트워크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중요한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KRC이기도 합니다 자, KRC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제공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은 가짜 계정이 메인 네트워크로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이동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현재 그이 KYC에 대한 솔루션의 확장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와시는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기계 그 AI가 이제 그 하는 것도 있지만, 이 AI가 기계 학습 및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뭐 아이디 식별이나 제출된 문서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인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어, 그, 초반에 코어 팀이 하루에 9.5만 명의 케와시를 통과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개월 이상 된 사람들도 아직까지 케와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에, 어, 이제, 메스 케와시, 케와시 솔루션을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백에서 200만 명 정도의 케와시를 검증하는데, 거, 검증하는데, 약, 약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상으로는, 뭐, 뭐, 해석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어, 이 500명이라고 하는 이 검증인이, 100만명을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검증했다고 라 하면 이한 사람 2000명 정도를 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남은 이제 3500만명을 또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어, 점진적인 이제 그뭐 정비례 형식은 아니고 점진적인 증가 형식은 되긴 할 건데 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점이 걸리겠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 어 현재 지금 그 어, 코인이 지금 겨울, 윈터기이고 특히 NFT 같은 경우도 볼륨이 90% 정도 급감을 하고 있다. 어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이의 재정적 접근성입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파이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료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것. 두번째는 파이의 지식 접근성입니다 마이닝에 고성능 장비나 과학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진입을 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예,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현재 그 이정 어, 많은 그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현재 233개 국가 3,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c가 지연이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고 앞으로 오픈 메인넷을 갖출 거라고 하는데 메인넷으로 이 사람들이 아그 메인넷 네트워크 출시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이 폐쇄형과 오픈형으로 어, 나눠놨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1 2월부터 메스 케와 시를 일단 시작을 했고 제 생각에는 1 분기에 수백만 명의 케와시가 통과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멘트에서 좀 보면, 자, 12월이 이제 다 갔고, 이제 내년 1분기, 자, 1월부터 3월까지 수백만 명 정도. 자, 수백이라고 했을 때, 대략 뭐, 한 4, 500만 명 정도, 어, 천만의 절반 정도를 잡죠. 500만 명 정도가 1분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남은 어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남은 3,400만 명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걸릴까? 대략 한어 5분기 또는, 아, 그 500만 명이니까 6분기 또는 7분기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어이개와시 전체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년에서 2년은 그냥 좋게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 현재 지금 폐쇄형 어, 네트워크에서 외부의 큰 노이즈 없이 유틸리티와 실제 유틸리티를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 오픈형이 출시를 했을 때 보다 어, 어, 이제 좀더 성숙한 보다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된 유틸리티를 출시를 하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 어, 이게 그거네요 하여튼 그리고 현재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속에 많은 디앱들이 현재 지금 있고 뭐 해커도 우승 앱들이나 여러가지 등등 어, 새로운 유형의 소설 애플리케이션을 생태계에 도입을 해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유틸리티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어 이제 질문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 다른 체인에서 파이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브릿지도 되는 것인지 또는 아토믹 스아과 같은 크로스체인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이네트워크 단독 체제 형태의 운영인지를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 우리는 항상 다른 기술과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네트워크는 개방형이라고 어,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있고 어, 콜라보에 대한 이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브릿지도 될수 있고 크로스체인도 될수 있고 여러 형태로 또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제일 시원한 질문이기도 한데 어, 이 이 사회자가 좀, 어 필요한 질문을 사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30, 35분 정도 영상인데, 여기서 보면, 어딱 직접적으로 때립니다. 1파의 가치는 도대체 달러로 얼마를 내야 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뭐, 물론, 뭐, 가치에 대해서 미리 언급할 필요성도 없겠지만, 여기와 관련된 답변으로는 좀, 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기본 채굴 속도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개의 파일을 채굴하는데 하루면 되던 것이 이제는 3일 이상 걸리기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과 현재 지금 무관하게 어, k w c 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1파일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질문 다시 또 던집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 현재 지금 내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이 파이코인을 보내가지고 현금을, 캐시를 이제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 때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이거 해석상에 좀 차일 수도 있는데, 어, you, 어, you can test the point of the enclosed main net, 아, net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시점 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아어 이게 뭐 영상에 나온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폐쇄형 네트워크 때는 못하지만 오픈형 메인 네트워크가 됐을 때는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이제 해석도 가능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자음 오케이 그러면 어, 많은 파이 유저들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파이네트워크 코인이 현재 지금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데 이 채굴을 계속을 해야하는 이 동기부여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거나 또는 내가 관심있는 인센티브 간, 어, 이런 그 관심있는 것을 유틸리티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얻거나 그를 통해서 추가, 뭐,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하치,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스테이킹 해야 하는지, 실제 사용처는 무엇인지, 채굴 외에도 긴 여정을 시도하려면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토큰 판매를 어, 하지 않았고 80%는 커뮤니티를 위한 것입니다. 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얼버무리는데자 어찌됐건 그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파이네트워크가 어, 생태계 보다 많은 확장을 이루게 되고 사용처가 많아지게 된다면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시간이 어, 사회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때립니다. 자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파이네트워크의 생태계에 이 파이코인의 가치에 도달을 하려면 10년이 걸립니까? 아니면 20년 계획과 같은 플랜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원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보다는 더 가까운 미래입니까?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일반 암호화폐 업계도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또 따를 것 같기도 한데. 자, 파이 네트워크를 언급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는 얼마나 더 걸릴 것인가?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이제 다뤄지고 난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의 출시? 자, 다음 멘트로 더 명확한 규칙과 규제가 재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자, 또한, 현재 암호화폐는 투자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 도, 도구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멘트에 대해서 조금, 어, 좀, 어, 반신반의 한데, 그래서, 파이네트워크의, 어, 실질적인 시장 진출은, 어, 어 이제, 진출이 조금 더 여기서보다 좀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 뭐 질문으로 이제 되는데 일단 그 여기서 또 색다른 질문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론이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파이네트워크와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경쟁자로 보인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작년 버전부터 해서 도지코인에 대한 그런 어 관심을 이제 어 결제수단으로 할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하죠. 어찌됐건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뭐그 암호화폐 결제수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같은데 소셜네트워크와 닮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경쟁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 어, 웃으면서 이렇게 좀 어, 멘트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은 매우 새로운 어, 상업이고 모든 유형의 혁신을 우리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가 파이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가 트위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 동안 파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장기적인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축약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일론 머스크나 파이네트워크도 실험적이고 많이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 내용 때문에 어, 오픈메인넷에 대한 어, 진출이 조금 더 늦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 또, 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 기사를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뤄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